신격있는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빨간아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채널 구독자가 어느덧 60만을 넘어섰습니다. 제가 무슨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채널처럼 유명한 셀럽이나 정치인들이 출연하는 채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해주고 계신다. 왜 그럴까?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60만 구독자 이벤트도 조국 전 장관의 신간이죠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벤트를 한 아홉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 만 3만 5만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이렇게 아홉 번째 아마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책이나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회로 삼기도 했죠. 이번에도 역시 조국 전 장관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모두 250권입니다. 근데 250권을 저 혼자 마련한 게 아니고요. 미국에 계신 구독자 한 분이 제가 뭐 따로 후원도 받지 않고 하니까 출판사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제 앞으로 100권을 기증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국내에 계신 구독자 한 분이 50권을 추가로 기증을 해주셨고 여기에 제가 100권을 얹어서 모두 250권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. 근데 어느 분께 나눠드리느냐? 어, 이 책은 법을 다루고 있지만 매우 쉽게 쓰여져 있고요. 그리고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얼마든지 현실에 대입할 수 있는 현재도 유효한 그런 이론을 조국 전 장군의 시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서문에도 그런 의도가 잘 나와 있는데요. 서문 중에 짧게 한 구절만 좀 소개를 해드리죠. 무엇보다 법고전의 내용과 21세기 대한민국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. 15권의 고전들이 출간된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이 책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.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구사는 최대한 줄이고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독자 여러분은 1장부터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고전부터 골라 읽으셔도 무방합니다."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의도에 맞춰서 중고등학생께도 이 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.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개인 이벤트와 단체 이벤트가 있습니다. 먼저 개인 이벤트부터 소개를 해드리죠.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특히 이 개인 이벤트는 이 책에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사인한 친필 사인본을 보내드릴 겁니다. 모두 50분을 추첨할 을 예정이고요. 방법은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해시태그 두 개와 함께 구매 인증 또는 독서 후기, 또는 난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요, 뭐 이런 얘기 뭐든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해시태그는 두 개를 올려주세요. 조국의 법고전 산책. 해시태그는 띄워쓰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붙여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. 그리고 또 하나는 빨간 아재. 이렇게 두 개의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, 아,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하셨구나. 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모 기간은 바로 오늘부터, 이 시각부터 이번 주 일요일 12월 4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. 추첨 방식은 제가 검색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검색할 겁니다. 그래서 조국의 법고전산책과 빨간화재가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을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글이 좀 성의 있어 배는 글, 눈에 띄는 글부터 추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추첨 수량은 50권, 50분에게 각한 권씩 배송을 해 드릴 거고요. 특히 이 개인 이벤트는 조국 전 장관의 친필 사인본을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께서도 아마 소장 가치가 배가 될 겁니다.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12월 6일 화요일에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그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이 발표와 함께 공지되는 구글 폼에 응모자명과 주소, 연락처 등을 함께 입력해 을 주시면 확인한 뒤에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개인 이벤트에 의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200권은 단체 이벤트입니다. 지금 서문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고전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.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. 중고등학생도 매우 쉽게 읽을 수 있게 친절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. 중고등학생 여러분께 이 책이 돌아갔으면 좋겠다. 미래세대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. 특히나 지금 고3의 경우에는 수능도 끝난 수험생들도 많으실 테니까요. 이런 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라 취지에서 중,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룹폼을 운영하고 계신 분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 이런 분들께서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최대 20권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응모 방법은 구글 폼에 응모를 해 주시면 되고요. 이 구글 폼 링크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란에도 기재를 해 드리겠습니다.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응모를 하실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12월 4일 일요일까지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. 추천 방식은 선착순으로 추천 수량 200권이 마감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. 한 분당 최대 20권까지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6일에 마찬가지로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 응모시에 입력한 구글 폼에 입력한 주소지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.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글 폼 링크는 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안에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과 책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